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 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 <웃음> 뒤에 있는데 내 뒤에. <웃음> 아, 저희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는 트레이를 만들었잖아요. 근 이번에는 자. 만을 제작을 할 겁니다. 저희가 어? 왜요? 이게 이제 다용도 선반인데,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하... 주방에 요즘 감성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감성 주방을 위해서 여기에 뭐 화병이나 컵이나 아니면 뭐 양념장, 뭐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선반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어. 근데 주방뿐만 아니라 뭐, 책상? 그런 데에뭐 화장대? 맞아, 네, 그런 데도 올려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핫입니다 핫템, 핫템. 네, 피스템? <웃음> 오늘 저는 너도 박나무? 저는 오크. 이게 저희 회사에서 제일 취급을 많이 하는 원목인데 엄청 튼튼하고 오래 쓸수 있는 원목이라서 이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을 안된 나무로 가공을 해서 네. 만들다는네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가공하는 모습을 열심히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활활활 <웃음> <웃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음. 뭘로 뭐 싫어 맞아 맞아 사투리로뭘 아. 쓰지 <웃음> 이게 뭐 연필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웃음> 이거요? 이거요? <웃음> 예. 이 생각이 났는데, 받침대가 맞나? 하고 있었어. 예, 네, 그러니까요, 맞죠? 다시 할까요? <웃음> 이리로 받침대. 이쪽에도 뽑아야 되겠죠? 아예 지점도 올려가지고 이동으로 조금씩 내려 섭다 이상하게 기계 앞에 서 있으면 뭐진 기억이 안 나. <웃음> 어, 빠르다, 빠르다. 나무, 우리! <웃음> 나는 철루가 무서우니까. 가볼까, 예. <웃음> 거기에 입에? <200? 웃음> 그치. 어, 여, 여기를 뚫으면 되는 거야. 배 싶을까요? 150, 150. 네. 잘한다. 잘해 됐어요. 그냥 좀더 튼튼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겠지. 이게 22호, 이게 이제 150. 괜찮? 괜찮, 괜찮겠지. 아휴. 네, 좀쾅 했어요. 그죠? 그래. 네, 아, 복귀? 그니까, 응. 자,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웃음> 잘 나왔어 자 드디어 1차 가공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들어가게 잘 가공을 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뭘 하러 갑니까? 저희가 2차 가공 <웃음> 네 안녕하세요 <웃음> 손사포를 해서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어, 여기다가 본드 본드를 발라서 집성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많이 된다니다 <목소리> <목소리> 나오나? 아 나오네 오케이. 듬뿍 번호를 발라줍니다 튀어나오면 조금 괜찮아요 음, 문질문질 해보겠습니다 많은 것 같네요 조용히 말아주고요 아이 정도면 되아 시간 안 적어도 돼요? <웃음> 잘 붙었습니다, 그죠? 붙었는데. 여기 이런데 튀어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걸렸죠 이거? 2시간, 시간 2시간? 4시간에 걸쳐서 2제를 완성했습니다 <웃음> 이렇게 어떻게 안 되나요? 음, 뭐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결가 예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웃음> 집에 가서 예쁘게 DP 해서 보여드릴게요 우후 대구. 안녕히 계세요